맛있나? 맛있나? 맛있나? 맛나나 아이고, 잘했어! 아이고, 헤이, 헤 <웃음> 존아 우리 어디가? 왜우 헤이, 어어 헤이, <웃음> 헤나 운전을 못해? <웃음> 왜 그래? 누나 데리러 왔잖아 안 내릴 거야? 안 내릴 거야? 손아 <웃음> 가자와나 <이리> <웃음> <누나>, 가져와 소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간다 누나 간다 어 간다. 해 어떻게 해어떻 뭐하러 가? 아. 물은 좋아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네. 네. 아, 다 그래요? 아. 네. 아, 줄을 메고? 준아, 이리 와. 이리 와. 가다. 탱가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n 자 오래 떴다 이제 떠있다. 야야, 안해 아무것도 좋아. 아, 가만히 있는데,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아이 나나 아이 나 아이 나. 나. 나. 나 좋아 좋아. 좋아. <웃음> 어 잘해. 왜 이렇게 잘해? 너무, <웃음> 아, 너무 불쌍해 나가자 이리 <웃음> 아니 엄청 커걸레야 <웃음> 가자. 가자 나가자 가난다 <웃음> <웃음> you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<笑> 피시스토어를 빗어주는데.